60분동안 떠들고 지금 에디팅을 하려고 하는데 파일이 고장이 났다 해가지고 촬영을 다시 해야합니다 그럼 보시죠 어? 책 소개해달라고 했죠? 네 그럼 한번 이야기해보죠 자 제가 보여드릴 책은 바로 The Millionaire Fastlane 바로 한국에서는 부의 추월차선이라고 번역되어서 나온 책입니다 어 제가 책은 또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만큼 어, 이 책은 제가 한 다섯 번 여섯 번은 본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나오나? 예, 네, 뭐좀 하이라이트 많이 해뒀죠. 네, 하이라이트 많이 해뒀어요. 이런식으로 하이라이트도 막 해가면서 봤는데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할 만한. 책입니다 이거는 진짜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해요 어, 부자가 되려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이 책에서는 세 가지 차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선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의 차선을 말을 하는데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느린 보도 우리가 걸어다니는 뚜벅이죠 보도입니다 자 뚜벅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돈을 버는 속도가 확실히 느리죠 자이 사이드워크 보도에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플랜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써버리고 돈이 조금만 남으면또 바로 써버리고 그쵸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보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돈이 없는 존재들이죠 일단은 여러분들 담보금은 앞전에 돈 빌렸던 그 성민이 말고 그 룩시도 걔한테 빌렸어요 자이 사람들은 이제 신용카드도 팍팍 쓰고 그죠 빚쟁이들이죠 그리고 시간은 항상 무한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을 그냥 놀기 위해서 그냥 막 대충대충 그냥 막 놀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 뭐 공부 같은 경우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당연히 연을 끊는 사람들이고요그죠뭐 당연히 은행 있는 돈 그리고 다른 자산 뭐 말씀 안해드려도 이 정도는 아시죠 자이 사람들의 이제 부의 공식 같은 경우에는 내 소득 플러스 빚입니다. 그리고 소득도 적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딱히 뭐 어디에 투자를 해서 뭐 미래를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어내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돈 쓰고 저기다 돈 쓰고 딱 봐도 카푸어 그리고 하우스푸어 같은 사람들이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차선 바로 슬로우 레인입니다. 슬로우 레인.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상당히 다 구식입니다.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65 세에 은퇴한다는 등 포르쉐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타고 싶은데 아이 20대 30대 40대 50대는 뭐 꿈도 꾸지 말아야지 은퇴해가지고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때 타자 약간 이런 사람들 이런 거 건강하고 젊고 멋있을 때 타야지 65세 70대 돼가지고 뭐합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부의 공식은 부는 소득 플러스 복리 그래도 복리를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천천히 불려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노력은 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빚들은 안 좋다고 이제 보면서 내 시간을 돈과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할수록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죠 뭐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65세 은퇴를 목표로 잡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소득 같은 경우는 보통 뭐 그냥 매일 다니는 직장 거기 밖에는 소득이 없죠. 또 30년에서 50년에 이 복리를 또 생각을 하면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큰 문제. 복리 같은 경우에는 복리 계산기를 이제 보통 이제 쓰면서 사람들한테 이 차트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 마이너스 구간 같은 거는 어, 포함을 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죠. 만약에 1929년에 있었던 뭐 대공황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그렇죠? 레만 브라더스도 이제 파산하고 이러한 이제 전 세계 대공황이 오면은 내 인덱스 펀드 투자했던 거 떨어지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복리계산기에는 포함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 을안 한다는 게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슬로우레인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 부의 초월차선 책에서 말해주는 이세 번째 차선은 부의 초월차선입니다초월차선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부의 초월차선은 비즈니스를 뜻합니다. 비즈니스 내가 돈을 버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죠.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아무리 세빠지게 일을 해봤자 돈을 더 주나요? 딱히 그런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버는 돈에 리밋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해가지고 직장상사한테 가가지고 돈을 조금만 더 달라고 내 연봉을 올려주고 내 월급을 더 달라고 했을때 올려줘봤자 5%에서 뭐 10%?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내가 조금만 잘하면은 500%에서 1000%도 발성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이런 생각을 할거예요 말은 쉽지 어린 놈이 비즈니스 쉽게 생각하네 뭐비즈니스나 아무나하나 뭐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비즈니스는 망할 수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위험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직접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뭐 보통 아침도 못먹고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이제 차탄 다음에 운전을 하는데 뭐 트래픽이 심하고 그 다음에 직장 도착해가지고 8시간에서 10시간 일한 다음에 또 같은 시간에서 모든 시간에 또 트래픽에서 또막 막히고 이런 일을 이제 일주일 동안 또 반복을 하면서 이런 일을 또 일주일에 5일 동안 뭐 6일 동안 반복을 하면서 일주일에 40시간, 50시간 일을 하고 그거를 또 40년 동안 반복을 하면서 65세에 은퇴를 한다? 여러분 이런한 꿈이 위험한 삶인지 아니면은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이 비즈니스 한번 해보자 도전하는 정신 이게 위험한 건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마인드셋이 조금 더 강해가지고 어서 직장 뭐 누구 밑에서 일하고 막 이런 거를 절대 저는 너무 맞지가 않아가지고 무조건 나는 온라인 비즈니스로 이제 성공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자라왔습니다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동네에서 가게를 차리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스타팅 코스트, 스타트 비용이 훨씬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일단 시작부터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가게를 여어서또 장사를 할 때는 누군가 그 가게에 있어야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저녁 10시 예를 들어서 뭐, 뭐 식당을 한다 10시에 닫는다 그러면은 저녁 10시에서 뭐 아침 뭐 예를 들어서 아, 아침 10시 뭐 12시간 동안은 돈을 벌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는 24시간 내 웹사이트가 팔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을 벌수 있는 큰 장점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그 말은 자면서도 돈을 벌수 있는 거죠 이만큼 좋은 게 어딨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게를 차렸을 때는 그 지역의 유동인구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 이 사람들 한테만 내가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때는 전 세계가 내 손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큰 장점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여러분 지금 뭐 대부분이 한국에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 이거를 보고 계시고 제 트레이딩 코스를 통해서 트레이딩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시고 계시는 200분이 넘는 이 학생분들의 대부분이 다 한국에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뭐 시카고에서 아니면 LA에서 아니면 뭐 호주 시드니에서 내가 가게를 차려가지고 내가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을거예요 절대로 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나에게 팔수 있는게 바로 제일 큰 어, 온라인 비즈니스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 같은 경우 는 항상 게으르게 큰돈을 버는게 항상 제 목표였거든요 쉽게 큰 돈을 버는 방법 이거를 이제 달성을 하려면은 온라인 비즈니스만 한게 없습니다 4Hour Workweek 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러한 주제를 토대로 어,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제가 녹화를 해둔 80시간에서 1 0 0시간짜리 이제 강의 이 강의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내가 투자한 시간이 뭐 80시간, 100시간, 미리 내가 투자한 시간이 계속해서 이제 돈을 벌어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실제 밸류는 매일매일 그 밸류 자체가 더 커집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20대 초반이었던 저도 할수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노력만 한다면은 좋은 아이디어만 있고 노력만 한다면은 무조건 성공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키워드는 도전입니다 도전 그래서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차선에서 운전을 하시고 계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매일 억만장자가 더 많이 나오는 하루하루인데 이 책을 읽고 아니면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트레이딩을 이제 비즈니스처럼 운영을 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v 추월 차선에서 운전을 하는 건 어떨까요?